자, 이번 시간에는 뭐 코드는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크론으로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것처럼 정기적으로 시스템이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좀 설명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뭐저 같은 경우는 웹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서버와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하는 양식이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여기 이렇게 전송 버튼이 있어요. 전송 버튼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고 서버로 전송을 하면 우리의 서버는 자, 우리의 서버예요. 우리의 서버는 이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냐면 음 예를 들어서 일시 백천만 십만명에 대해서 새로운 글이 등록했 등록됐다고 이메일을 보낸다고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메일을 이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한 통에 메일 하나를 보내는데 예를 들면 0.1초가 든다 라고 하면 꽤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용자가 글을 쓰고 전송을 한 다음에 꽤긴 시간이 지난 동안 이 전송 작업은 끝나지 않고 대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고 뭐한 몇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처리가 끝났다고 알려주면 그때서야 전송 완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뜬다 라고 하면 이거 별로 좋은 프로그램 아니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런 경우에 작업을 하냐면 이 사용자가 정보를 전송하고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일단은 이 서버쪽 컴퓨터에는 어 전송이 되었다 예. 저장이 되었다, s a v e 자, 요런 식으로 저장이 되었다라는 것만 일단은 어딘가에 기록해놓고 작업을 끝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어 금방 결과를 받았으니까 글을 잘 작성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쪽에 빠른 속도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크론이 크론이 정기적으로 이 컴퓨터에 있는 이 saved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해서 saved라는 정보가 추가가 되었다면 그 추가된 그 정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로 이 사용자와는 상관없이 백그라운드로 어만 통에 십만 통인가요? 10만 개의 이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예, 사용자에게 그, 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글을 쓰고 1시간 이내서 뭐 2시간 뒤에 이메일이 발송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용자는 뭐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예, 바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크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에 크론이 이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사례로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코너로 코너로 말씀을 드린 사례입니다 자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